여기 배터리 한번 비춰 주실래요 자동차 배터리가 있고요 플러스는 아까도 보니까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된 전기가 바로 배터리로 오고 그리고 바로 전기장치로 가는 구조예요 반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 제너레이터에서 이 차체로 마이너스 전기 를 공급하고요 접지라고 해요 접지 0V 그리고 배터리도 차체에 연결되어 있고요 접지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차에서 쓰는 전기 제품들도 다 차체에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. 마이너스가 그 마이너스가 연결이 잘안돼 있는 경우 차체 각 부분에서 전압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. 접지가 이 차가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접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. 테스터기를 하나 준비했고요. 키스트드 플러스 선에다가 전선을 길게 연결했어요 꼬였나요? 한번 쭉 해볼까요? 아 꼬였다 플러스를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체 마이너스 쪽 전압을 측정을 할 거예요 먼저 배터리 전압을 볼게요 지금 시동을 꺼준 상태 시동 켜지 마세요 네.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기 쓰는 거 아무것도 없죠? 네예 전기 쓰는 거다꺼 주시고요 자 배터리 12.6V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접지 테스트는 뭐 어렵지 않아요 다니면서 찍고 싶은데 찍으면 돼요 차체를 근데 12.6 그리고 또 어디 찍어볼까요? 저쪽으로 들어가서 찍어볼까요? 지금 전압을 왜 찍는 거냐면요. 이차에는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여기 하다못해 얘도 전기를 쓰잖아요. 근데 이런 DC 1 2 v 제품들인데요. 얘네들이 전기를 연결할 때 플러스는 아까 제너레이터에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가장 가까운 차체에다가 연결해요. 지금 배터리 1 2 6 v 나왔죠? 이런데 제일 가까운데 1 2 6 v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까지도 접지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데 한번 찍어볼까요? 뒷자리 여기 코팅이 돼... 되... 아 여기 코팅이돼 이건 이건 뭐예요? 센줄 알았는데 여기 나사 한번 찍어볼세요 누구예요? <웃음> 나사 12.6 12 전압 안 떨어지는 거예요? 이게 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뭐 약간 녹이 슨다든지 아니면 연결이 잘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 12.6V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데가 있나 한번 찾아 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? 여긴 접지가 안 되는 건가? 음, 여기 나사 한번 찍어 보자 차 문은 어딜 찍어야 될까요? 노출되어 있는 데가 없네 금속이? 어딨죠? 나사 났어요. 어. 어, 아, 여깄다. 여기 있다. 윗, 안 나오는데요? 차 문까지? 차 문까지는. 여기 연비 없어요. 차 문은 안 접지 안돼 있어요, 이건. 차 문은. 아. 차 문은 접지가 안돼 있고, 그러면, 여기 한 번. 이것도 안 되겠죠? 그러니까. 이것도 안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차문 자체가 차문에 전기 들어온 게 하나도 없나요? 있을 텐데 차문에 스피커 없나요? 차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차문에 뭐 램프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아무것도 없나요? 네 그럼 여기 차문에는 접지 않게 온거야 그럼 뒷자리 한번 여, 여, 여기 열어봐 주실래요? 트렁크요? 예. 트렁크 여기는 노출되어 있는 게아 여기 있다 잘 찍히는데요? 12.6? 여기까지도. 접지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거죠? 그러면? 이상이 없는 거예요. 뒷자리까지 이상이 있으면 0.1V라도 떨어져요. 12.4, 12.3. 여기도 이상이 없고요. 여기는 불이 들어오네. 이건 찍금면 나와야 돼요. 네, 나오죠? 12.6. 여기는 왜 전기가 들어오는지 알아요? 여기는 안 들어오고? 여긴 램프가 없잖아요 얘는 접지를 안 시킨 거고 여기는 여기, 여기 있잖아요 요걸 바꿔 때는 때문에. 이것 때문에 전기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... 여기는 얘는 찍으면 1 2 6 v 트 정확히 나오죠? 그리고 또 어디 한번 찍어 볼까요? 12.6 이 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출된 금속을 다 찍어 봤는데요 전압이다 동일하게 1 2 6 v 가 나옵니다 이 차는 접지 작업 필요 없어요 접지 하러 안 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마무리 하죠 마무리 할게요 네네.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. 감사합니다 이차 접지도 문제 없습니다 네. 예.